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AMD 유저 분들이 어, 그토록 기다렸던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걸까요? 오늘의 컨텐츠 A, AMD 막내 A520 칩셋을 사용한 메인보드 품질 비교표입니다 어... A520? 그게 뭐예요? 그냥 A320 쓰면 안 돼요? 하신 분들이 좀 있을 텐데요. 일단 짧게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a 5 2 0 7셋을 사용한 메인보드는 루누아드나 아니면은 젠3를 위해서 만들어진 500시리즈 막내 메인보드입니다. 아, 그러면 A520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음, 일단 루누아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B450, X470, 그리고 A320에서는 루누아르 사용이 불가능하거든요. 물론 뭐 에즈락에서 A300에 패치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긴 했는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대부분 보드는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루나를 쓰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메인보드는이 A520이 되겠죠 그리고 램오버 지원폭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 B40이나 A320은 뭐 최대 램오버 수치가 4000뭐요렇게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요 루나르 혹은 젠스를 위한 A520의 경우 뭐 4600, 뭐4400 이런 식으로 꽤나 높게 적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실표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높은 클럭을 달성할 수가 있겠죠. 물론 레모버 지형폭이 높다고 무조건 레모버가 잘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 그리고 확장성이 A320, B450 대비 좋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320이나 B450은 음, 7세에서 나오는 레인이 PCI 2.0 뭐 4레인, 6레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역폭이 매우 좁습니다. 근데 이 A52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PCI 3.0, 6레인입니다. 훨씬 높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장치를 꽂았을 때요 A320이나 B450은 속도가 떨어지거나 인식불량이 생기는 경우가 잦았거든요. 이 A520은 그게 훨씬 덜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체적으로 전원부품질이 A320 대비 강화된 상태라서 조금 더 높은 CPU를 저렴한 가격에 돌릴 수가 있겠죠 여튼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고요 오늘 스펙상으로 어떤 보드가 좋은지 한번 어림진작 삼아서라도 보도록 하죠 저와 함께 그럼 아수스부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보시죠. 아수스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시리즈 3개랑 이제 터프 플러스라고 하나, 이렇게총 4개의 제품을 내놨어요. 근데 요 4개의 제품, 라인업은 다양한데 실제로 전원부 품질이 똑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저거 주홍색의 1, 2, 3, 4라고 적혀있는 저 부분 이죠저 부분이 코어 부분에 전력을 공급하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위에 녹색 2개는 SOC라고 언코어 부분 뭐 GT 이건 내장 그래픽 을 얘기하는 거고요 SA 시스템 에이전트 그리고 IO 입출력 이런 부분 코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에 전력을 공 공급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녹색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력을 얼마 안 쓰거든요 결국 저 주홍색 부분이 중요한데 주홍색 부분 구성이 저네가지 모두 다 똑같아요 상모스펫 하나 하모스펫두개 그러니까 1페이지당 모스펫세 개를 할당시킨 전원부 형태입니다. V 코어 4페이지는 보시다시피 뭐 프라임 K나 프라임 E, 프라임 A 다 똑같고요. 마지막에 터프 플러스조차 주홍색 부분은 설계를 똑같이 해 놨습니다. 다만 터프 플러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SoC의 2페이지를 추가를 시켜 놓음으로써 뭐 우리는 8페이지다. 어 터프 플러스는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했네요. 의미는 없어요 <웃음> 어차피 똑같다는 거예요 얘네 품질은 그나불에그봐 그러면은 얘네 보드가 싼거 그냥 쓰면 되겠네요 비싼 게 저는 보 똑같다면서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미묘하게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씩 찝어드릴게요 일단 K와 E는 내장 그래픽 출력포트가 다릅니다 딴건 똑같아요 그 출력포트만 다른데 7000원 차이나는 건좀 너무하지 않나 싶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DVI 그리고 USB포트가 하나 더 있어요 보이시죠? 어, 그거 빼고는 다 똑같습니다. 전원 보선도 똑같고, 나머지 뭐, 화창포트도 다 동일하고, 이더넷, 오디오 칩셋, 램소켓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싸게 쓰려면은, K버전 쓰면 될것 같아요. MK. 어, 그러면 A는 뭐가 달라요? A는 램소켓이 4개입니다. 어, K나 E랑 다른 부분 거의 똑같고요. 램 슬롯이 2개가 더 늘어난 형태예요. Um, 터프 플러스는 뭐가 달라요? 얘는 좀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딴 애들이랑. 한 1, 2만 차이 나는데.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OC.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전원부분. 그쪽에, 이거 늘려놓은 것도 그냥 초크만 두개 붙여놓은 거지. 사실, 모스펫 숫자 똑같아요. 이거는 좀, 사실, 뻥튀기용 초크 추가고요. 이거는 뭐, 크게 다르다 할 수가 없어요. 방열판이 달았는게 달라요 저 방열판 단가가 2, 3천원 밖에 하지 않을 텐데 거기에다 좀 얇은 걸 썼어요 별로 크지도 않은 거 어쨌든 방열판이 달려있습니다 달려있는 게 다르고 그리고 오디오 칩셋을 ALC1200으로 조금 더 좋은 걸 썼네요 램슬롯도 4개고요 이런 부분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요 확실히 우리는 뭐 터프 시리즈는 신경을 좀더 써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나봐요 아수스가 근데, 어 네, 잘 생각해보면은, 이 의미 있는 부분은 방열판하고 오디오 칩셋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전원부는, 이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크만 늘렸는 형태니까 의미가 없고요. 램소켓 4개, B520에 이 4개를 다쓸 일도 잘 없죠. 이것도 큰 의미가 없고요. 아, 2만원 더 주고 요거 2개를 선택한다라 좀 애매한 경향이 있긴 하죠. 어쨌든, 얘네 전원부는 음, 등급을 평가하자면은 B450 제품 중에 중급 제품과 동급이에요. 뭐 스틸레전드나 터프 플러스 아니면은 B450 어로셀리트, 어로스 프로 이런 애들하고 동일한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3,600 정도 돌리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요. 3,700은 돌리면 약간의 클럭 저하가 눈에 보입니다. 한 0.1 클럭, 0.15 클럭이 내려가긴 해요. 못쓸 정도는 아닌데 어, 추천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3600 정도 뭐 쓰시면 은 아주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보드 혹은 루누르 4750G를 쓸 때는 이거 중에서 그냥 제일 싼 MK 써도 커버가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만 방열판이 없는 애들은 전부 다 기본 쿨러를 써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이 전원부에 어느 정도 발열 해소가 되거든요 아, 어, 에이서스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그 다음번인 거, 에즈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에즈락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메이트가 넘쳐요. 그래서 제가 추천 평가 점수를 2점이나 때려줬습니다. 왜? 이건 뭐 현금가 기준으로 봤을 때 8만원 하지 않고, 어, 카드나 샵더나 가격으로 봐도 8만원 초반이에요. 진짜 싸요. 근데, 사고 싶진 않은 보드에요. 전원부를 보시면 알겠지만, 위에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 중호색 부분 똑같은 4페이지인데? 맞죠? 위에는 1플러스 2구성이라그랬거든요 1페이지당 모스펫이 3개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근데 요놈은 1페이지당 모스펫이 2개밖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4페이지지만 쉽게 말해 전원부가 좀더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가뜩이나 방열판도 없는데 그리고 뭐이더넷칩셋이나 오디오 칩셋을 상위급 쓴 것도 아니고 엠소켓도 2개 확장 포트, USB 포트는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구성이 전원부 등급을 평가를 하자면 은 A320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A320 제일 싼 것도 요거랑 비슷한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좀 아쉽죠? 많이 아쉽죠? A320하고 똑같다고? 그것도 A320 중에서 제일 싼 놈하고 비슷하다고? 어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물론 뭐이 정도라도 3,700은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만 3,700은 그냥 사용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 전력 공급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렴하다고 했지만 기가바이트 하급 시리즈하고 비교해보면 얼마 차이도 안 나요 뭐 5,000원, 6,000원 차이 나니까 아요거 추천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씨 그냥 에즈락 최하이보드가 제일 품질이 구리구나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에즈락 프로포는 좀 달라요 네 에즈락 프로포는 좀 달라요 꼬레 <웃음> 꼬리라 하면 좀 그런가? 어, 더블로도 썼어요 더블로도 쓰고 보시다시피 뭐죠? 어, 6페이지를 구성했어요 근데 문제는 페이지당 모스펫스는 상하 하나씩 바 같기 때문에 총모스펫스 숫자는 이거 뭐 아수스 얘네들 K시리즈, E시리즈, A시리즈 요런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방열판을 달았으니까 좀더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은 이 양, 얇은 방열판. 터프 플러스랑 흡사하겠죠 응. 음, 그렇습니다. 오 오디오 칩셋도 똑같네. 똑같네요. 터프 플러스랑. 그다 램 소켓도 터프 플러스 똑같아요. 어, 이게 어떤 구성이냐면은 딱그 느낌이에요. B450 프로포. <웃음> B450 프로포가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놨거든요. 어쨌든, 음, 이 정도 구성만 되면은, 사실 뭐, 3600 같은 거 문제가 없을 거고, 3700도 사용은 됩니다. 클럭이 조금 까져서 그렇지. 클럭 까지는 게 싫으시면은, 3700 넣지 마시고요. 어, 발열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3600 정도 쓸 때, 타워형 쿨러 써도 되고요. 왜? 방열판이 일단 존재를 하니까. 하지만, 가격적으로도, 터프 플러스랑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보고 둘 중에 하나 고르라 그러면 은 3천원 더 주고 그냥 터프 플러스 쓸것 같아요 왜? 에즈락이잖아요 <웃음> 내가 에즈락을 무조건 세강이 끼고 보는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초기 불량 자체가 에즈락이 아, 아무래도 아수스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00원 차이라면 은 터프 플러스 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프로포 평가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밑에 a 3이고 m i t x 제품이 있어요. 요 제품이 전원부는 꽤 괜찮아요. 8페이지 구성이고요. 보시다시피 드라이브 온스를 사용했습니다. 드라이브 온스가 출력량이 N채널하고 똑같다고 하면은 압도적으로 좋은 거거든요? 어, 압도적으로 좋아요. 음, 사실 이 구성이면은 3700도 안 박을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어, 요 구성은 B450 ITX 중에서 조금 상급에 속하는 게이밍 플러스랑 똑같은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 5 0 말만 a 5 0이지 B450 ITX랑 비교해도 밀릴 게 없어요. 다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 실사용하고 있는 저희 방 채널분이 한분 계신데 바이오스가 아직 조금 불안정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루나드를 꽂아 쓰시는데 불편함을 좀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사시기보다 원래 이제 바이오스 버전 한 3번 4번 지나가야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웃음> 요번에 나왔던 그비사르코 스틸 레전드처럼요 조금 기다리셨다가 바이오스 버전이 뭐한 3, 네버전 지나고 난 뒤에 그때 구매해서 쓰시면 은 괜찮을 것 같네요 가성비 있게 작은 미니 PC 구성용으로요 아, 참고로 이 정도급이면 당연히 루나르 4750G는 아무 이상 없이 커버를 쳐줍니다 어, 그래서, 에즈락에서 굳이, 쓸만한 거 고르자면, 한요 정도 고르겠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추천하고, 색칠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에즈락 마무리 짓고, 기가바이트 한번 보죠. 기가바이트가 B460에서 심각하게 똥을 싸가지고, 이렇게 살 만한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내가 막 씹었어요. 막 씹었는데, 뭐 A520은 좀 다른 느낌입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A520은 제품을 기가바이트가 제일 다양하게 내놨어요. 무려 6개나 내놨는데요. 사실 전원부 구성도 가장 다양하게 내놨다고 보면 되니까 a 5 6 0이좀 신경을 쓴 느낌이 있어요 다만 가격은 시작점 자체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아수스 대비 저렴하지만 에즈락 대비는 조금 비싸요 우선 제일싼놈 A560 M-H를 한번 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 구성 1, 2, 3, 4 보시기 p 코어 부분이 4페이지입니다 SOC 2페이지인데 저건 일단 아 SOC 3페이지네요 어, 저건 일단 넘어가고요. 별로 중요한 부분 아니니까. 요 코어 부분 봤을 때, 상, 1, 하, 2 구성이죠. 어, 맞죠? 요 구성은 뭡니까? 아까, 위에서, 아수스 때 받는 그 구성이잖아요. 그리고, 요 정도 구성이면 제가 뭐라 그랬죠? B450 보드 중급이랑 비슷한 전원부 품질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음, 나머지 부분은, 그냥, 젤산 A520 보드탑 씁니다 랜이나 오디오 좋은 거쓴거 거 아니고 랩소켓도 뭐두 개밖에 없고 거기에다가 보쉬이피 방열판도 없고요 싼맛에 쓰겠다 아, 말리진 않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은뭐루나르는 어느 거 꼽든 커버가 될 거고요 3700 정도는 기본 클럭 꼽고 쓰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여기 S2H도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를 거 없습니다 다를 거 없고 다만 보쉬이피 내장 그래픽 포트가 하나 증가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것 빼면 다 똑같아요. 전원부 구성도 똑같고요. 완전 흡수하죠. 근데 포트 하나 달고 5천 원 추가라고? 아좀 세긴 하다. 그냥 어지간하면 그냥 H 쓰면 되겠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DS3H 한번 볼게요. DS3H는 가격대가 이제 현금가로 9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오 약간 조금 비싼 느낌이 들긴 할 겁니다. 하지만 전원부 구성이 달라졌어요. 전원부 구성이 5페이지로 바뀌었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어? 1 플러스 1 구성이니까 위에 거랑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는 거 아니에요? 5페이지지만 오 공부 좀 하셨네요 어, 맞아요 근데 여기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가베이트만 하는 변태짓인데 뒷면에 있죠 보드 뒷면에다가 모스패를 때려 박았어요 하단 모스패 하나씩 추가해서 를 어, 얼핏 보면 은 위에서 방열판 있는 쪽이 있잖아요. 그쪽에 봤을 때는, 오, 어, 1 플러스 1 구성이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뒷면을 보면은, 모스펫, 하모스펫을 하나씩 다 박았으니까, 1 플러스 2 구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수스 a o 2공 중에서 어떤 보드를 가지고 와도, 요 놈이 구성이 더 좋죠. 5페이지니까. 물론, 모스펫 출력 품질에 따라서, 무조건 더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우나, 일단, 모스펫 숫자가 많으면은, 발열 해소 쪽에도 유리해요 어, 페이지 숫자가 많으면은 그래서 음반수 아마 앞서 있다는 느낌에 제가 녹색으로 칠을 해줬습니다 이게 위에 드라이버 모습급에 비빌 건 아닌데 어쨌든 어 기가베이터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에, 그래서 녹색 칠을 해줬어요 아, 큰 차이 는안나요 언급은 합니다 어 그러다가 램소켓도 4개 써줬네요 음, 동급의 B450 제품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좀 변태 구성이라서, 이거랑 같은 구성을 가진 애들이 없어요. 5페이지, 코어 부분에. 하여튼 그런 놈은 없는데, 오, 생각외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거, 어로셀 엘리트 볼게요. 어, 여기부터는 이제 2만원 가까이 뛰어버려요. 듀로브 에디션이랑 비교해서. 근데, 어우, 방열판이 상당히 큽니다. 내가 노란색 칠해놨죠. 방열판이 아까 위에 애들은 진짜 뭐 연필 정도 <웃음> 두께밖에 안 되는데 아니 좀 두꺼워봤자 마커 정도겠지 근데 이거는 진짜 제대로 방열판다운 방열판 달아놨어요 두껍하게 그리고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랑 여기 DS3H랑 얘도 얼핏 봐서는 5페이지에 1 플러스 1로 보이는데 뒷면에 이런 식으로 모스펫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후면으로 온도를 체크하면은, 온도는 좀 높게 찍히긴 해요. 왜? 후면에는 모스펫은 방열판이 없으니까 얘를 못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를 노출시키니까 좀 온도가 높게 찍히긴 하는데요. 요 놈이 3700X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클럭이 높게 지원이 돼요. 확실히 페이지 구성이 다르니까 좀더 높은 전력량을 커버를 치나봐요. 온도는 다소 높다고 얘기했어요. 후면에 모스펫이 박혔으니까. 어쨌든, 3700X도 어느 정도 재성능을 보여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4.15 클럭? 뭐, 그 정도까지 터진답니다. 그래서, 확실히, 다른 A520들하고는 차별되는 느낌이 있고요. 방열판이든, 전원부든. 거기에다가, 가격도 11만원 정도면은, 어, 뭐, 그리 크게 비싸다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물론, 여기서 한, 5천원 정도 더 내려주면 잘 팔릴 것 같습니다만. 뭐 신형 칩셋이고 확장성도 좋으니까 이해할 수준이죠 어로스 엘리트 M 붙었는 건 거기까지 설명하고 이번에는 풀 사이즈 어로스 엘리트를 한번 볼게요 14만원이에요 여기서 또 3만원이 더 늘었어 근데 전원부 구성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모스펫을 두지 않았고 풀 에이틱스 보드니까 이 넓잖아요 충분히 어, 앞면에다다 박아 놨어요 1 플러스 2 구성으로 그렇게 총 5페이지를 가지고 있어요 코 부분에 근데 방열판은 저 플라스틱 떡개를 치우고 나면 은좀작더라고요좀 작아 가지고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 플라스틱 떡개 이쁘게 덮어놨는게 오히려 발열 해소에 방해를 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점수를 높여주기 어려웠어요 상단에도 방열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주긴좀 어렵습니다 사운드 좀더 좋은 칩셋을 사용하고 있고요 랩소켓 4개 가지고 있는데 과연 3만원 더 주고 이 보드로 넘어갈 필요성이 있느냐 했을 때 저는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m a 로 o s e l 까지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래서 m a 로 o s e l i t 녹색으로, 자그하니 추천하면서, 자, 어의 시리즈는 여기까지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제, 기가바이트 마지막 한 제품만 나왔죠. A520i, ITX 보드입니다. 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아, 에즈락 보드보다, 만원 비싸네요? 만원 비싸고, 전원보는 오히려 2페이지가 줄었네요? 네, 2페이지가 줄었어요. 방열판 사이즈는 에즈락 거랑 비교했을 때 오, 조금 더 커서 마음에 들긴 하는데 전원부가 두개준 거는 꽤나 큰 차이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냥 출력량 자체가 달라져요 같은 드라이브 모습인데 80A가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동 주고 굳이 이거 살 필요가 있나 에즈락이 바이오스가 정상화되면 그냥 에즈락 보드 쓰고 말지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어, 추천하진 않을게요 그, 뭐, 사운드 좋은 거 썼는 것도 아니고, 불트 좋은 거 썼는 것도 아니고. 음. i t 스 굳이 쓴다면은, 엣지락보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바이오스, 쪼, 바이오스 쪽이, 조금 불안정하긴 하더니다 어, 요거, 바이오스, 패치되거 기다리면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 서프트웨어나 바이오스가 좀 불안정한 거는, 패치로 해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스펙이 떨어지는 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웃음>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어지간하면 그냥 이거 사는게 맞지. ITX 쓸거면 여튼 기가바이트는 거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MSI 한번 볼게요 아 저가의 희망 MSI였는데 아 요번은 좀 아쉬워요 AO10에서는 별로 희망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일단 보시시피1 플러스 2 4페이지 아수스 아까 저렴한 제품들하고 똑같은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일 상위 라인업인 자기 A510 제품 중에서 백터까지도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방열판만 좀큰거 하나 덮어놓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부 구성이 좀 아쉽죠 아쉬워요 물론 이두 개는 아예 국내 출시도 안 되는 상태고 MSI 즉 A510은 일단 추천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뭐 이놈스나 위에 아수스 거스나 별 차이가 없는데 가격적으로 MSI가 훨씬 싸지 않으면 아무래도 AS가 좀더 괜찮은 아수스 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뭐 기가바이트 PC 디렉트거쓰든지 그래서 MSI 거 제품 전체적으로 B450 중급 제품들의 전원부랑 흡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음 출시된 것도 A프로밖에 없는데 A프로가 특별한 장점이 없기 때문에 어, 추천하기는 어렵다 정도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남은 건 이제 바이오스타랑 컬러풀 제품 나오는데 컬러풀은 굴, 국내 미출시에다가 리뷰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을 못했고요. 바이오스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외 리뷰가 있습니다. 해외 리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도 1 플러스 2 구성이에요. 4페이지에. 아, 이거 또 똑같죠? 프라임하고 프라임하고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국내 출시는안 됐고, 비교 예정이더라구요. 어... <웃음> 바이오스타. 에즈락하고 비슷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에즈락보다도 못한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 바이오스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천하기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 보시다시피 뭐 전원부가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고, 방열판도 없고, 사운드나 이더넷 시스템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격이 진짜 싸게 나오지 않으니깐 이걸 특별히 추천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한테 4대 회사와 그리고 나머지 두개 회사의 메인보드를 짧게나마 언급해드렸고요. 그러면은, 너라면은 어떤 걸 쓰겠느냐 한번 물어보실 텐데, 제가 르누아르 쓴다 그러면은, 일단, 프라임, m-k 정도를 우선으로 잡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싸거든. 싸고, 지금 바이오스 버그도 없고, 그리고, 4750이, 애초에 그 전력 소비량이 크지가 않아요 110도 안 찍혀. 요 내장 그래픽하고 그 CPU까지 둘다 부하를 줘도 그 정도 채안찍히니까 이걸로도 커버가 될 거거든요 그냥 싼 맛에 좀 괜찮은 AS를 가지고 있는 ASUS의 프라임 K를 싼 맛에 쓸것 같고요 어, ITX 산다 그러면 에절압 쪽을 한번 생각해 보겠네요 에절압 쪽이 지금 바이오스 쪽에 약간 불안정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거는 패치 되면 해결이 될 문제니까 여기에 뭐4750 g 꽂았어도 괜찮겠죠. 아니면 뭐 3600이나 차오에 날4600 꽂고 미니 PC 구성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어,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 용도에서는 음, 어떤 거 쓸까요? 나는 3600에 꽂아 쓰고 싶은데요. 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어로스 엘리트 AOY0M 요거 추천드릴게요. 이거 사실 공랭 쿨러 쓰면 3,700까지도 얼추 커버가 되는 보드거든요 오, 그래서 일반적인 상용 용도로는 요놈이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3,700에 무조건 이거 가라는 얘기 아니고요 어, 3,700에 돈 어떻게 조금이라도 아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난하게 3,700에 박뀌포 써도 되거든요 여튼 이 제품이면은 이 전체 제품하고 쭉 따져봤을 때살 만한 제품을 보여요. 나머지는 이제 추천할 제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녹색 칠해놓은 세개 중에서 고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여러분 생각 다를 수 있겠지만 어차피 스펙은 속이지 않습니다. 아마 직접 사용해보시면 얼추 내가 하는 말이 맞다는 걸 여러분도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그냥 떠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 지금 링크 쭉다 달려있죠. 여기 요런 그 리뷰 사이트들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여러분한테 말씀 드리는 거니까 어, 표늘 배포해 주잖아요. 리뷰 링크 들어가서 같이 한번 보시고 어, 평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B520 품질 비교표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표 만드는데 우리 방 스태프 그 남기현님이 많이 도와줬거든요. 어, 영상에서 고마움을 한번 표현하고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보시나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는 진짜 진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RTX 3000번대 리뷰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